안녕하세요. 어, 베스트 정공대표박대영이라고 어,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하나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데 <웃음> 오늘도 야심한 밤이네요. 벌써 11시가 다 되어가네요. <웃음> 맨날 늦게까지 하고 낮기 허덕이다 보니까 영상 찍을 시간도 없고 가끔, 가끔 댓글 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답을 다 못해드려요. 아는 거는 다 가르쳐 주는데 저도 배울 게 많아서 모르는 게 많고 오늘은 그냥 뭐제 어, 사업 뭐 거의 한 9개월, 9개월 정도 됐거든요. 9개월 <웃음> 어, 동안 하면서 나름 보유하고 있는 측정 공구 많이 사서 자랑하려고. <웃음> 자랑하려고 한번 영상 찍어 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떤 거를 산는가 일단, 뭐, 손만 집에서는 뭐잘 안쓰지만은, 정반이랑, 음, 다이얼 게이 아, 화이트, 다이얼 게이지죠? 음, 직각도, 직각, 아, 평행도 막, 평행도 보는 거. 뭐 이런 거 올려갖고, 두께 맞춰보고. 그런 거랑, 일반, 아날로그 0에서부터 300까지 <웃음> 이렇게 막대도 있고요 이금잘 나오더라고요 4억 초반에 사긴 샀는데 그리고 밑에는 아날로그로 300에서 400 400에서 500 외경 마이크로메다 실린더는 이렇게 이렇게 있고 400까지 작은 것도 물론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위에는 피와 살이 묻어있는 외경 디지털 3단위로 나와요 0에서 25단위로 300까지 샀어요 얘는 밑에는 300 아직 새거 배터리도안 깨었어요 이거는 제 영혼이 담겨있고 <웃음> 이거는 300에서 400이리고또 1000짜리 아니다 아니다 1000분의 단위. 300에서 400이고 400에서 500을 살려고 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웃음> 뭐, 잠깐은 600ml 300ml 디털 그리고 방금 마켓에서 싸게 산 블록게이지 짜자잔 아이고 상태 아주 양호합니다 다이오카 뭐.. 바이오 은같이 그, 보이죠? 저거랑 이거 이것도 한단이 먹 어, 그 사람 보이어 거꾸로 돼 있죠? 음, 뭐? 이리게 일단 보유계측기는 이정도 있고요 해보실때 계측기만 해도 거의 제 영혼을 갈아 넣은것 같아요 그래도 보다 정밀 가공을 하려면 은 이런거는 필수겠죠 천 분의 일 사실상 NC로서는 맞추기는 힘들지만 은뭐 측정이 된다는 것 자체가 분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확률이겠죠 정반도 있고 환경이 좀 깨끗하진 않지만 정반도 있고 타이트 게이지도 있고 블럭 게이지도 있고, 디지털도 있고, 실린더도 있고. 실린더는, 뭐, 천분의 미크론 단위로 하나 바이어을 사야겠더라고요.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근데 하다 보니까, 잘 나오고 있네? 하다 보니까 욕심이 끝이 없어갖고, 잘하주 짓인가 모르겠네. 일단은 여기까지 베스트 정도에서는 이렇게 보다 정밀한 공차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 말고 양산이나 뭐 조금 큰 업체에서 많이 일을 주셨으면 합니다. 영업 겸, 소개 겸, 자랑, 이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ISO 90001번, 품질 뭐 그것도 뭐 취득은 했고, 성적서나 이런 것도 뭐잘 써줄 수 있고, 어쨌든 그래요. 다들 뭐 건강하시고, 안녕.